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기회년 한 해가 전무입니다. 경자년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마다 홀로 나르시고 몸도 마음도 가볍고 즐겁고 경쾌하시길 바랍니다 불용구진 요수 식견 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태여 찾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구되돼 있다 다 갖춰져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 생각 그 십이 분별하는 그 마음 의식만 시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제 년에 밝은 서강이 우리 마음에 널리 비쳐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밝은 꽃으로 피길 기원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세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